안녕하십니까 통찰환경성리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하기 좋은 계절 여름입니다 보통 운동하기 좋은 계절 그러면 봄과 가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여름이면 끈적끈적 하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귀찮고 일사병이나 요즘 같은 기후온난화 폭염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계절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건강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이 건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건강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 세포가 건강하다는 뜻은 조직이 건강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건강하려면 영양도 잘 공급이 돼야 되고 산소도 잘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포에서 대사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림프관도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관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점점점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림프관에 찌꺼기가 들어가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이 있는데 이 유해물질은 식품첨가제가공첨가제에서 나올 수있고요 이런 액체성 화학 물질이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림프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성 화학 물질은 어떤게 있을까요 배기가스 라든지 담배 라든지 여러가지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기체성 해로운 물질 유해물질이 폐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체성 화학 물질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생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변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성 유해물질 화학물질은 폐로 빠져나가고 고체성 화학물질 유해물질은 대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액체성 화학물질은 두 가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림프관으로 들어간 것이 피부에 의해서 땀으로 증발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것을 많이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변은 보는데 땀을 내지 않으니까 액체성 유해 물질이 콩팥에서만 걸러지고 피부에서는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약 50%만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찌꺼기들이 점 점점 차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이 많아지면 질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지염이라든지 비염 더 나아가서는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피부에 두피 트러블 그리고 탈모가 올 수도 있는 림프관의 오염으로 인 해서 점점 몸에 트러블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 공기 자체가 더워지고 그러면 사우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땀이 저절로 날 가능성이 많게 되겠죠 그러면은 찌꺼기가 알아서 피부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콩팥에서 찌꺼기가 나갈 것이 피부로 배분이 되면서 그만큼 신장 콩팥이 일을 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이 되었을 때 과민성 방광염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도 피부로 유해물질을 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알아서 몸을 정화하라고 빛도 더 강하게 쪼이고 햇빛이 좀더더 강해지기 때문에 수증기의 증발로 인해서 많은 양의 물들이 구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에 만들어진 이 구름에 자외선 UVC가 조사를 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 싹다 멸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름에 묶여 있는 이 수증기에 멸균이 되고 난 이후에 비로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래도 공기 오염이 되어있다 보니까 하늘에서는 정화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미세먼지나 플라스틱에 의해서 다시 오염이 될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여름이 되면서 구름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좀더 가까이 조사를 받게 되고 이 UVC가 지구 있는 물을 좀더 정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이 소실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수분을 채워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수분으로 채운게 좋을까요?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생수는 플라스틱 병이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고 일반 정수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물이라서 물고기도 살수 없는 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끓인 보리차 물을 먹는 게 먹는 물 중에는 가장 좋은 물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 예를 들어서 수박을 먹는다든지 참외를 먹는다든지 하면 안에 있는 과일의 수분은 깨끗한 수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찌꺼기에 빠져나가면 점점 림프관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하수도관이 깨끗해져야지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지고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야지 바깥에서 침범하는 도둑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로부터 우리 몸을 좀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림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서 땀을 빼야 되는데 여름이면 땀을 빼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기가 좋고 또 건강하기가 좋은 계절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건강하기가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너나 할것 없이 에어컨 바람을 쏘이고 또카페도더 시원한 곳으로 가게 되고 이런 바깥은 덥지만 않은 시원한 곳으로 점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몸은 땀을 내야 되는 시기에 땀을 못 내고 땅구멍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죠 카페에서 맛있는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덥다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으면 식품 첨가제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유지방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화학물질의 덩어리가 될수 있죠 이런 화학물질 덩어리를 먹으면서 땅구멍을 에어컨으로 막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가장 건강하기 나쁜 계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여름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오히려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정화하는 좋은 계절이라 생각하시고 땀을 빼면서 깨끗한 물을 마셔서 좀더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